지금 0.8도, 마이너스 0.8도인데 저번에 얼었다간 뒤로 오늘 처음 올라왔거든요. 그날 가면서 이렇게 한번더 하고 영하 차 영하 5도 마이너스 5도가 내려갈까 했는데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게 다 얼어버렸네요. 하나도 건질 거 없이 다 얼어버렸어요. 어떻게 이렇게까지 얼수 있죠? 멀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보세요 아, 올해 처음 하우스 짓고 <웃음> 너무 좋아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얼어서 다 가버려요? 에? 음, 진짜 끔찍하다 세상에 이거 저번 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거 멀쩡했거든요 이런 거 근데 다 얼었어요 다 얼어버렸어 어떻게 이럴 수 있지? 아니, 여기 응. 다 얼었어, 이런 거. 완전히 건들지를 못하겠어요. 물이 팍팍 나와서. <웃음> 아, 어떡해. <웃음> 다 얼었잖아요. <웃음> 으씨 안온게 없어 하다 못해. 이런 거는 추위에 강한데도 다어었잖아요 <웃음> 제가 낮에 못 올라오고. 그래서 몸이 안좋아가지고 그냥 단돌이 잘 해놓고 갔다 그러고 놔뒀는데 이런거 이런거 겉에 보기만 멀쩡하지 다 얼어버렸어요 이런것들 만지면 물이 다, 다 팍팍 나오고 <웃음> 진짜 눈물밖에 안 나온다 이거 뭐 1년 키우고 2년 키우고 3년 키우고 4년 키우고 했던 것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물을 준 것도 아닌데 이거 달달 묵어서 새빨갰던을려신 같은 경우도 다, 다 녹아버렸다 만지지를 못하겠어요 아이고 씨 시를 아이고 진짜 이런 애들 다 얼어버렸거든요 지금 이렇게 예쁘게 잘 키웠는데 이렇게 배신감 때리고 색깔이 다 변했어요 얼어가지고 음이 많은 아이들이 저는 제가 이렇게 멀쩡한가 건드려보면 물이 다 픽픽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떡해요? <웃음> 다 색이 변해버렸어요 얼어가지고 아이고 씨 요것도 다 뿌리까지 얼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진짜 눈물밖에 안 나온다 짜증나서 너무 음. 멀쩡해 보이죠 다 이씨. 가만히 놔두면 괜찮을까요? 누가 이런 일 겪어본 적 있으세요? 아 음, 여기 아 울고 싶어 어떻게 키운 것들인데 진짜 짜증나 저기 더 심하게 어른 애들은 그냥 다 꺾였어요 이렇게 저렇게 예쁘게 수영 잡아서 키웠던 애들이 다 꺾여 버렸고 우다 죽었네요 다 죽어 뭐뭐 뭐. 특별히 건, 빼낼 게 없으니까 아 짜증나 말도 하기 싫은데 이렇게 해도 달리, 다시 살릴 수, 있, 살릴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건제 욕심이겠죠 근데 그냥 이래, 이대로 녹으면 혹시 괜찮아질 수도 있을까요? 이게 뭐야 멍청이들 너무 속상해요 색이 다 변했어요 <웃음> 잠도 못잘 것 같아 아, 짜증나 <웃음> 이거 그냥 놔두면 아, 이렇게 달달 묵은 애들 다 내려앉아가지고 까라솔 엄청 예뻤던 건데 순직히 해고 얼굴이 세개네개 있었는데 다 얼었어요 이런 아.. 싫어우 아.. 해. 울고 싶은데 진짜 이것 때문에 울었다가 응, 소문날것 같고 어떡해 이 많은 것들을 이대로 그냥 봄에까지 내비둬 버려야 되겠어요 다시는 다육 안하고 싶어요 저 이렇게 사육이 강한 줄 알았더니 아니 밤에 도대체 몇 도까지 내려갔길래 이거 옥상이니까 집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불편한 게 이렇게 올줄 몰랐어요. 한번 이렇게 손보고 가면 이제 괜찮겠지 하고 날마다 올 수가 없어요. 여름처럼 또 우리 몸도 안 좋았고 이래서 근데 한또 며칠 만에 오니까 저번 날도 괜찮아서 아 이대로만 하면은 더는 안 괜찮겠다 하고 뽁뽁이도 덮고 이 하우스 밖으로도 이중으로 차단하고 이랬는데 이게 뭐냐고요 진짜 배신 이런 거가 엄청 예쁜 색이었는데 얼어갖고 얼어갖고 색깔이 다 변해버렸어요 회색빛으로 <웃음> 건질 게 있으려나 몰라, 이 많은 다육이가. <웃음> 미쳤나봐. 누구한테 이렇게 징징대는지는 모르겠는데. 근데 눈물부터 나요. 이 많은 다육이를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해요? <웃음> 저 뒤에 이쁜 애들. 아이씨, 다 얼었어, 다 얼어. 리들이다 얼었어요. 저안에랑 어떡해요. 아우, 미치겠어 진짜. 아우, 세상에 얼마나 추웠으면 이 고무나무도 완전히 다 얼어버렸고. 고 저는 이거 정도면 온도가 그렇게 심하게 떨어질 거라 생각 안 하고 밤새 어쨌든 이히터 켜놓고 그래서 이제 이걸로 안되겠다 싶어서 저번 날 올라왔을 때 얼어서 올라왔을 때어 라지에트 하나를 더 주문했어요 안전하게 하나를 더 틀어야 되겠다 이렇게 밖에서 노숙한 건 올해가 처음이니까 늘 옥상에서 키우다 겨울이면 집으로 다 이걸 품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올해 처음 이거 하우스 짓고 여기서 처음 겨울나는 건데 완전히 이렇게 실패해가지고 아무것도 아 하기 싫어요. 일단은 봄이 올 때까지 다육이 보러 안올 거예요. 저 그런 줄 아세요, 여러분?